겨울에 떠났던 제비가 봄에 집을 찾아드는 꿈.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꽃밭에서 놀다가 제비를 잡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낳는다. 예인, 친구, 재물, 구애 등이 있다. 달기제비와 어울리는 꿈. 달기제비와 어울리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기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양로원 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돌무덤 위에 제비꽃이 곱게 피어 있는 꿈. 뜻밖의 행세를 하거나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한다. 마루에 누워 제비 똥을 맞는 꿈. 외상값을 받거나 힘안 들이고 공동이 생긴다. 행제, 재물, 선물 등이 생긴다. 임산부가 한 마리의 제비를 가까이 한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게 될 것이다. 제비 둥지에서 새끼 한 마리가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심적 고통으로 낙태를 하게 된다. 불합격, 중단, 교통사고, 실패, 재난 등이 있다.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꿈비화의 부하를 거느리거나 훌륭한 문화생을 둔다. 봉사, 교육, 식솔, 양육, 단체 여행, 세미나 등이 있다. 제비 한 마리를 길들이는 꿈 제비 한 마리를 길들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재능이 특출한 미모의 자식을 얻게 될 태몽이다. 제비가 가슴에 안기는 꿈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입신양명 아이를 출산할 태몽 제비가 가슴으로 날아드는 꿈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번세를 누리게 되는 자손을 낳게 됨. 제비가 나는 것을 본꿈늘 해오던 일이나 사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될 징조. 제비가 날아갔다가 가슴으로 안겨드는 꿈 머리가 비상한 아이를 출산하게 될 징조. 제비가 날아다니는 꿈늘 해오던 일이나 사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됨 제비가 날아와 가슴에 안기는 꿈 애인을 만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제비가 날아와 잠시 머문 꿈 기분 좋은 사람이 집안이나 직장, 학교에 들어와 한동안 함께 지내게 됨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짓고 새끼를 치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한다. 직장인은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고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 제비가 둥지에 새끼를 치고 기르는 꿈 사업이 번창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처 제비가 때를 지어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귀인이나 천생배필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번영의 길몽이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마당에 떨어뜨리는 꿈 실제로 풍년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암시한다. 정초의 제비가 씨를 물어다 주는 꿈을 꾸면 한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된다는 속설이 있다. 제비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잠깐 머물다 날아가는 꿈. 제비는 여인에게 비유되고 어여쁜 모습을 상징하므로 그 여인과 살게 되고 날아가면 여인이 떠나가게 된다. 제비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꿈. 말 못할 구속을 받거나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수강, 함정 등의 불운이 닥친다. 제비가 손에 안는 꿈. 새 식구가 들어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제비가 여러 발이 떼를 지어 집 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사업이나 가정에 크게 도움을 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 제비가 여자의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 제비가 여자의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게 되면 아내가 자식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제비가 자기 품 안으로 날아오는 꿈. 제비가 자기 품 안으로 날아오는 꿈을 꾸게 되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또는 장차 귀하게 될 자식을 얻는다. 제비가 잠시 날아와서 앉았다 사라지는 꿈. 제비가 잠시 날아와서 앉았다 사라지는 꿈은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오거나 잠시 동거할 여성을 만나게 된다. 제비가 잠시 전기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꿈. 제비가 잠시 전기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기쁨을 함께한다. 제비가 지붕 밑으로 날아오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 전해지거나 손님이 오게 된다. 제비가 집에 날아드는 꿈.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징조. 제비가 집에 들어오는 꿈 귀인이나 천생배필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번영의 길몽이다. 제비가 집을 지어 새끼를 까는 꿈 제비가 집을 지어 새끼를 까는 꿈은 사업이 번창하고 즐거운 소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하고 자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제비가 집을 짓다가 허무는 꿈 제비가 집을 짓다가 허무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이 천재지변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될 징조다. 제비가 집을 찾아드는 꿈 제비가 집을 찾아대는 꿈은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제비가 집을 찾아와 동우리를 치고 새끼를 기르는 꿈. 사업이 번창한다. 제비가 창공에서 고개를 부리는 꿈. 문화의 광장이나 극장에서 훌륭한 공연을 보게 된다. 작품 감상, 구경을 한다.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지은 꿈.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매사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며 곧 좋은 결과가 생김. 제비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애인과 상봉한다. 제비둥지에서 새끼를 기르는 꿈. 제비둥지에서 새끼를 기르는 꿈을 꾸게 되면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을 끝마무리 짓고 심신이 안정을 찾는다. 제비를 가까이 한 꿈. 태어날 아이는 장차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게 될 것이다. 제비집을 허무는 꿈. 집안이나 직장에 사고나 재난이 닥침. 제비집을 허물거나 제비가 집짓기를 포기하는 꿈. 집안의 큰 사고나 수재 화재 및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는 꿈.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그대로 추진해 간다. 한 마리의 제비를 가까이 하는 꿈. 한 마리의 제비를 가까이 하면 재능있고 잘생긴 자식을 낳는다. 제비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